네 여보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군지 아세요? 아알것같은요목소리 예, <웃음> 계속 들으시니까 아, 알것 아, 같죠? 많이 네. 가지고그 <웃음> 워낙 제가 보니까 네. 뭐 따로 가르쳐 드릴 거는 뭐 크게 없으신 것 같고 네. 잘하시니까아 아닙니다 근데 확장을 하는 거는 제일 네.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? 직원이죠 네 직원이 그 자리를 메꿀 수 있을 때, 음... 충분히 그 친구를 믿고, 네. 충분히 그 친구가 운영할 수 있을 때, 그때 네. 확장이 가능해요. 아... 그 자리에 이제 바로 옆에 뭐 매장을 늘리겠다, 크게 늘리겠다, 이건 아닌 것 같고. 네, 맞아요. 예, 네, 그거는 절대 안 되고. 네.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예요. 어떻게 보면. 장사를 네. 더 망칠 수 있는. 예. 네. 근데 여기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셨잖아요. 네, 요 맞아요. 상권에서. 네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요상권에서 어? 어느정도는 먹힌다 네 그리고 장사가 된다 요걸 네. 느껴보셨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비슷한 네. 그리고 뭐 월세는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아요? 제가 볼 때는 그 자리가 아, 네. 에, 그 자리 자체가 장사가 그래도 되는 자리니까 네. 에,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감안하시면 을 되고 예. 네. 더 중요한 거는 꾸준히 메뉴 개발을 해나가셔야 되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꾸준히 직원 교육을 시켜서 대체를 시켜놔야 돼요 음... 그리고 느긋하게 지금 시간부터 느긋하게 네. 비슷한 자리를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자리를 찾아서 이전을 하라는 뜻인가요? 이전이 아니라 네. 요 가게는 직원이 알아서 운영할 수 있게 아 그러면 분점을 내라는 뜻이죠? 그쵸 분점을 나가는 게 좋죠 분점을 나가는데 지금 이미 경험을 한번 해 보셨기 때문에 다른 네. 지역도 똑같은 지역을 찾아서 경험하신 대로 늘려 나가시는 게 훨씬 네. 유리하죠 아 그러면 사, 사장님 말씀은 여기서 이제 안정되게 제가 믿을 수 있는 직원을 하나 심어 두고 그 그렇죠. 다음에 부정을 내서 또 이제 그렇게 확장을 해 가라 그렇죠 그렇죠 어, 네. 그렇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거 일단 직원이 믿을만한 직원이 네.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사장님하고 똑같이 운영을 할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어 그게 네.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. 아 그러니까요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그리고 사장님이 가끔씩 왔을 때도 그 친구가 충분히 움직일 수있게끔 네. 근데 그만큼 베네핏을 줘야 되겠죠. 네, 그럼요. 직원들한테. 네.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다른 걸 오픈하셔야 돼요. 그 전에 오픈하시면은 네. 두개다 놓칠 수도 있어요. 어, 예, 그럼 맞는 말씀입니다. 네, 네 충분히 지금. 본인이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네. 크게 움직일 필요 없고 네. 똑같은 시스템으로 늘려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지금은 네 알겠습니다. <웃음> 무슨 말씀? 네, 예, 예, 제가 말한 거 정확하게 이해하셨죠? 네, 정확히 이해했습니다. 네, 예, 그리고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신 게 제일 빠르고 네. 지금 자리도 똑같이 그런 자리가 분명히 눈에 보이실 거예요. 네, 예, 그런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고 크게 <웃음> 하지 마시고. 이 정도만 그렇죠. 네. 크게 하시면 안 돼요. 딱그 정도만. 최근에 사장님 유림상의 편 찍으시면서 말씀하신것 중에 네. 셀프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잖아요. 네그 인건비랑 그런 거 너무 비싸져가지고 그 그렇죠. 부분이 큰것 같아요. 사실 진짜로. 네. 네. 그런 부분이 네.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네. 실패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. 잘못해버리면은 네. 그런 네. 걸 놓쳐버리면은. 네. 근데 지금 시스템을 본인이 딱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. 그 시스템대로 다른 분점을 나가면 되죠 그런 네. 지역을 찾아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직원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요 아, 예. <웃음>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확장을 네. 해도 아 어, 진짜 진짜 네. 딱 좋은 말씀이에요 아, 네. 그게 제일 힘든 거 같아요 진짜로. <웃음> 그렇게 해서 한 두세 군데만 만들어 놓으면 네. 사장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켜보면서 관리를 할수 있다고요 네. 그러면 수익은 네. 뭐 인건비는 들어가고 하지만 남는 거는 배가 되겠죠 네 맞아요 <웃음> 예. <웃음> 정답은 딱 나와 있어요 네, 사장님이 빵. 벌써 해보셨기 때문에 네, 빵이라는 게 네. 그런 거는 일단 직원만 잘 자리였고 그런 거는 쉬울 것 같다고 하고요 그렇죠 네. 그리고 중요한 건또 그만큼 직원한테 베리핏을 주셔야 돼요 아 그럼요 예. <웃음> 네. 그 직원이 어, 내 가게도 나중에 하나 해야지 네. 이 자신감을 가지고 할수 있게끔 가르쳐주고 네. 도와주고 하셔야 돼요. 진짜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. 그전에도. 아, 진짜 지구는 잘 심어서 네. 분점을 내는데 차라리 지분을 주고 네. 같이 키워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기도 하고. 그럼요. 네. 혼자서는 힘들어요. 뭐든지. 네, 제가 지금 9개월자인데첫장사다 네. <웃음> 보니까 아무래도. <웃음> 근데 첫 장사인데도 굉장히 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. 빵도 아, 제가 먹어봤는데 네. 맛있더라고요. 아, 감사합니다. 예. 네, 근데 계속 개발해 내셔야 되고 다른 집하고 차별화를 계속 두셔야 됩니다. 예, 맞습니다. 네. <웃음> 진짜, 그것도 엄청 중요하죠. 예. <웃음> 네, 그것만 네. 하시면은. 예. 네. 근데 한꺼번에 늘린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어요. 어, 차근차근, <웃음> 차근차근 <웃음> 만들어가는 게, 네. 네,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. 아, 예, 너무 감사합니다. 예, <웃음> 네,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. <웃음> 다른 네. 부분 또뭐 네.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요거 제 전화번호니까 네. 언제든지 전화하십시오. 아, 그럼 제가 한번 나중에 찾아뵙겠습니다. <웃음> 알겠습니다. 아이고, 너무 나중에 반갑다. 얼굴 한번 뵐게요. 사장님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예, 화이팅 하시고요. 예,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아, 잘 보겠습니다. <웃음> 네, 감사합니다.